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벤시스에서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모벤시스는 1998년도에 지금 현재 CSO로 계신 양부호 설립자께서 MIT에서 이제 자그마한 그 과제로서 시작을 했어요. PC의 강력한 프로세스가 왜 모션 컨트롤을 대체할 수 없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의 모벤시스를 있게 해준 시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하 WMX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자체는 다른 모션 포트 트롤러하고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드웨어 의존도를 100% 없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 고객이 가지고 갈수 있는 거는 배달 어 라킹이안 되고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포스트 다운드 실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제품들이 S사라든지 H사 반도체 쪽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럼요. 저희가, 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버전업이 되고, 개발을 하고, 개선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 더불어서 시장에서 게임 시저가 될수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w m s 4가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경쟁사라든지, 다른, 여타 다른 플레이어들이 할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고민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벤시스가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모벤시스가 가지고 있는 코어 기술력에 대해서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모벤시스로 바꾸게 된 이유는 세계 시장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저희는 에코파트너 또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 인수합병도 고려를 하면서 시장 진출, 세계무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벤시스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벤시스와 시너지를 낼수 있다면 언제든지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려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드벤텍과는 현재까지 좋은 파트너로서 사업을 확장해 왔고 앞으로는 단순히 제품을 들리버리 하는 것이 아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중이다고요. 플러스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속 선행 개발을 추진하고 있그 반진동 도 기술을 갖고 있는 어 회사를 또 인수하기도 했죠. 거기에서도 이제 차별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했고 어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게 어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벤시스가 갖고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100%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성공적으로 반도체 시작에서, 어, 활약을 받고 이걸 발판으로 제가 글로벌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선도할 수 있게끔, 아 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